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응. 스마트스토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리바바와 함께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되실 정민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민영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오바오 완전정복이라는 직구에 관련된 또는 타오바오 판매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찾는 상품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명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상에 관련된 이 아이템이 잘 팔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약간 제가 촉이 오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혹시 중국에서 제가 사와서 팔 수가 있을까요? 역시 전문가답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것 <웃음> 네. 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잖아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타오바오나 1688이나 또는 알리바바닷컴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단어가 또 알리바바이기도 해요. 음. 저희들이 포커스로 하는 부분들은 알리바바에서도 중국에 관련된 중국어로 되어 있는 1688.com 음. 이거를 포커스해서 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 또는 어떤 게 지금 현재 많이 뜨고 있는지 잘 찾고 잘 구매를 해서 잘 전달하는 과정까지 음. 같이 쭉뭐 이렇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음. 중국어를 못 하거든요 전혀 네. 그래도 찾을 수 있을까요? 어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지만 이, 이 강의가 덕분에 <웃음> 강의가 되지 않을까요? 음.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음. 그러면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때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 정도 일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이 방대한 자료가 사실 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네 어디가 맞아 어, 사업자만 해도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따로 내야 되고 국내 사업자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고 판매 사업자 따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두개 따로 내는 게 맞아 아니면 하나 안에 같이 있어야 돼뭐 이런 것들부터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또는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수업 내에 다 담고 있다라는 부분 불량률 이라든지 아니면 은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민영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중국에서 아이 상품 정말 대박 날것 같아 라고 해 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막상 한국에서 뚜껑 열어 보니까 잘안 팔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스마트 스토어로 어떻게 매출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줌 라이브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만나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파트에서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는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최적화라 할수 있고 그리고 좋은 상품의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쇼핑몰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좋은 상품 그리고 값이 싸지만 좀더 신뢰성이 높은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구하는 노하우들을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노하우들을 우리 정민영 대표님께서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탄탄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매출 여러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중국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여러분 수업 들으러 많이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